때가 250원 갓 뚫었을 땐가 250원 갓 뚫었을 땐 그러니까 통구개병 여기 뚫고 이제 어디까지를 목표값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250원이 그때 트리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50원 뚫으면은 채널 상단까지는 간다 이거야 채널 상단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봐가지고 그때 320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320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막뷰뷰가막 뷰, 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웃음> 어쨌든 저관점으로 그려놓은 이 채널 이 어, 채널에서 어쨌든 여기 통곡의벽 뚫고 한번 통곡의 벽을 뚫었으면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쵸 어, 어쨌든 통곡의 벽은 한번 뚫으면 간다는 거야 어, 간다잖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어, 이 아이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성지순례글입니다 저건 모멘텀은 일단 뚫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는 갈것 같다 요 관점이죠 어, 그래서 일단은 요 자리에서도 헤드 앤 숄더에 대한 페이크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에 대한 패턴 보다도 어, 요 250원 요 부근이었던 요 통국의 벽 요거에 대한 좀 영향료를 조금 더 체크를 하는게 차라리 맞지 않나 요거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320원 에서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겁니다 <웃음>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웃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서 못 뚫었잖아요 어, 결국 그때 저 영상의 요점이 이거였어요 320원 못 뚫을 320원을 뚫느냐 3 2 0원에 저항하고 떨어지느냐 요건점입니다 어, 아직까지는 320원 저항을 못 뚫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아직까지는 못 뚫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어, 이러한 전 전고점 저항에서 지지받고 다시 뚫으러 가면은 오케이인 거에요 오케이. 어, 근 아직까지는 여기가 얼마지? 여기가 300원인가요? 여기가 이전에 헤드앤숄더 페이크 나왔던 자리가 290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290원만 안 깨면은 290원만 안 깨면은 요 자리, 요전. 290원만 안 깨면은 어, 다시 한번 채널 상단 뚫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20원 뚫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였어요 여기 마의 저항지점 여기가 얼마 스웰 때도 여기를 못 넘었어요 결국엔 여기가 스웰 때 였는데 결국 여기에서 못 넘었어 이전에도 한번 크게 저항 나왔던 자리인데 여기를, 여기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 370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전 저항지점이 290원을 뚫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웃음> 다시 한번 통구개벽을 닿게 되겠죠 그때는 그때의 통구개벽은 250원 보다 더 낮은 가격이겠죠 한 240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90원 뚫리게 되면 240원까지 가게 되는거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 채널 영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채널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최악의 상황은 하단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하, 여기 하단이 180원이 없습니다. 180.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180원으로 가는 거고요. 어찌됐든 290원만 지켜준다고 하면 은 290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280원까지도 최대 그냥 같은 가격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 8 90원까지 왔다 갔다 해서 결국 다시 한번 뚫게 되면 은 370원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보는 상승이 나온다. 맞아요. 어, 그 200원이 요, 요 자리인데 여기에서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요, 요 관점보다는 요 채널 관점으로 영향도가 계속 이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정직한 쌍바닥이 잘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쌍바닥 정직하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확장 비율을 통한 연장된 피보나치 연장된 쌍바닥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왜 갑자기 코가 막히지? 네, 요겁니다. 요거. 어, 일단은 1.13 연장된 쌍바닥이 한 180원 가격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바닥이라고 하면 은요 자리가 이제 어, 200원 200원인데 제가 봤던 그 바닥은 이 200원 동일한 쌍바닥이 아니고 180원 180원은 어, 여기를 0으로 보고, 여기를 1로 봤을 때, 요 1에서 0까지의 길이에 해당되는 피보안치 확장 비율만큼 더 되돌림이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상승 나오고, 요 자리에서 되돌림이잖아. 요거. 되돌림, 여기가 236, 뭐, 382, 0.5, 618, 786, 886, 808, 뭐 707, 뭐다 많잖아요. 어쨌든 요런 되돌림 비율들을 다 깨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쌍바닥이 이 이전 반등 지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전 반등 지점에서 이좀 정직하게 주는 쌍바닥보다도 어, 볼륨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한번더 털어 여기서 한번더 털고 다시 여기에서 회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별로 무리가 없다 보니까 한번 빼요. 어, 빼더라도 좀. 그 의미가 있는 가격선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연장된 쌍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80원 정도까지를 이 쌍바닥 영향권의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는 거죠. 1.272까지 가게 되면은 이 채널 영향도를 아예 벗어나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1 1 3이 결국에는 180원이다.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180원. 최악, 최악의 최악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320원 저항은 그 우리가 이때 통국의 벽뚫으러 갔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매도 타점이었어요. 기에서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이 자리에서 결국 320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가는 움직임인 거냐 아니면은 이전 고점 저항인 290원 여기에서 지지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S파동도 나오는 거죠 S파동은 <웃음> 상승 그리고 조정 반등 조정 이후에 어, 조정파동이 시작했던 요 고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예요. 얼만큼? 요거만큼. 그러면은 딱 370원이에요. 인정? 뭘로 네. 해든 어쨌든 뭘로 분석을 하든 목표값은 370원 370원이 엄청나게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플 그래서 일단은 290원 가격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될것 같고 29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위에 300원에 대한 지지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것 같기 때문에 300원, 300원에 대한 지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뭐 여기가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아직은 모른다 그 위에 300원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는 있다 근데, 일단은, 290원의 지지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후행스팬도 구름대, 일본 구름대 지지를 받는 지점이 290원이다.